저러시면 안 돼요 당신만 믿고 사는 나인데 당신은 저러시면 안 돼요 y o u 기분 좋다고 느셨나? 아직도 바래고 느셨나?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...